이 프리미어 리그 데뷔 7년 만에 100호 골 고지에 올랐습니다. 역대 34번째이자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입니다. 김수근 기자입니다. 일본의 미드필더 미토마와 미니 한일전으로 관심을 끈 브라이턴전에 손흥민은 어김없이 선발로 출전했습니다. 지난 경기 슈팅 수 0개. 프리미어 리그로 이적한 이후 7년 7개월 만에 역대 프리미어 리그 선수 중 34번째로 1호골 고지를 밟았습니다.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최초입니다. 하지만 토트넘의 리드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.